tuần sáu sau không đúng mà cái này anh muốn đi Hàn Quốc tháng mười hai tháng sau án à ổn <cười> oh, ok ok ok <cười> em hỏi a n h khi nào đi về Hàn Quốc <cười> 다음에도 손흥빈의 연습을 저지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허하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굴절됐습니다. 아, 무절됐대 바로 가져야지다음로하게 슈팅을 가져가는 아, 정우 선수 상당히 좀 이게게 미션을 줬어요. 봉투에다가 오늘 300만 원을 줬어요. 그걸로 이제 저희 여행 경비 대략 하나로 치면은 15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다 약간 덜렁덜렁하는 게 있어서 물론 귀엽기도 하지만 조금 조금씩 고쳐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책임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덜렁이 파이팅 mọi là ư ờ i m ọ n g m ấ y n g i m g ờ i ồ i c h ư ờ i mọi g ờ i g ờ i g ờ i ầ n t h ờ là ọ i n g ư m n g ư ờ m người m n g a ờ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 ọ ạ,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 g i ờ i m n n m n n i 졸릭 헌터 온야에. 3년 전에 헌터를 어, 갔었는데, 헌터에서 쫓겨났어요. 한국 사람 그때 출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서 나쁜 추억이 있었습니다. 헌터를 가서 멋진 여행을 보내는 한국생들입니다. 화이팅! 음악에 졸릭 웃으시는 우리 한국생들입니 야너 이거 할머니 같애 대게나해 할머니 같애 <웃음> 잠이 많은 거는 벌써 또 잠들었어요 카메라만 끄면 자요 어리 여행은 항상 사진 찍고 먹고 잠만 잔다는 거 짜란? 짜란 어이 뭐에 뭐 자? 아 모이자 9시 20분 정도 됐고요 한 40분을 기다려야 되네요 네 뭐라야 일단 하는 착가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 머밍 타임 여기 굽는 아, 야, 찍어낼 거 아니야? 비슷하게 돼 있고, 여기 수납공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신발은 요 뒤에도 보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임 잠깐 휴게소도 착한 것 같습니다. 치고 진짜 다안 가니? 이 <웃음> 나비 싱커. 가자. 어, 더워. 아, 안지. 와, 무슨 마치 한국 길 보는 거 마냥 많이 깨끗해졌네요. 역시, 베트남도 발전하네요.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을 기다려야 됩니다. 베트남이 휴게소에 오면 뭔가 먹고 싶은 말한게 <S up> 없어요. 네, 김디. 어? 뭐한 거야? 무슨 거야 이거? 반디김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디. 김 김디. 어, 한국 음식이에요. 예, 예. 어, 소떡 소떡도 있고. 감사합네다네래 e 안 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잠 어, 떡볶이도 있어? 오. 어. 와, 이 철판은 어디서 구했을까? 어, 빨리 출발해야 된다네요. 어, 가자. 안되는 응. 안되네 안 되네. 한국과 똑같아.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빠짱 <웃음> <쭉 고생이 와. 웃음> 아. 짱짱짱짱아짱짱짱짱짱짱짱짱짱 <웃음> <웃음> <진짜 자야지. 아유, 웃음> <그거 어떡할래. 웃음> 이제, 작은 버스를 타고 아마 이동할 겁니다. 어, 촬영을 할 수가 없네. 촬영을 할 수가 없어. 뭐, 비켜주지 뭐, 좀. 아. 아, 도착했습니다. 오.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아, 여권을 어갔네 플러스 안 꺼져? 어, 플러스. 근데, <목소리> 파... <저> 파... <목소리> 플러스 <플랫포네>. 스일단 <목소리> 체크인을 했고요 요거, 두 개, 키두개 받았고.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음. <목소리> 아 그냥 룸만 개조를 해놓은 것 같은데. 기안 어... 케이스. 그 아, 기껏? 아좋 가면 일이야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리간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고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가 시간. 한 시간. 한시 mình đi mấy giờ á chị mấy giờ ba mai sáng mai mấy giờ đi không không hiểu. không hiểu anh người việt nam mà không phải anh là n m giờ, giờ nha năm t r ư hả năm giờ năm cho q u t á đúng rồi trở nổi sớm lắm dạ năm giờ vậy có gì năm giờ mai có người xuống lại đón mình đó dạ tại vì đặt đây đón đúng không dạ đúng rồi đúng <cười> ủa q u a em mà <cườ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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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 À, em à. không biết đường mà em đi. à ok ok. ok à đây đúng rồi. đây e m a r k e t em không biết. Ủa. đến đ giờ i đ i ờ a w e i s n nè n y ba năm trước. em, em nội t em chưa đến đây. em ở cần thơ nhiều nhiều. <cười> nhưng mà à. em n ủ vàng ô cái này nè cái này cái này. <cười> 너안 되겠다 너. 너 이렇게 사치스러워 만지지 마 아,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아 이게 한국말 많이 들었네 이제 네, 네. 나이트 마켓 있는 쪽그 주변 상권입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요 유동인구 가장 많은 곳입니다 받아야 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베트남 사람 안 된다니까 이코 때문에. 코 여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봐. 베트남, 너 g 베트남 v i 내려 내려 내려 만지지마 싫어요 만지지마 제가? 싫어요 싫어 짝짝나어 짝짱 만지지마 야 여동생이 해야지 어... 남내 하레레고? 하내레고 아하니 이거 이거 네가 하라고 네, <웃음> 사용하이요 I don't see anything. I'm s o s o 다 r y I'm y m I'm o r y s i s o r r i s y o m o r s o o r I'm y i s o r r 아이고, 아이고, 참. 슬프니 너 나... 야, 너 달라. Oh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달라. 달라. 아이 달라. 달라. 이 Antique peach. I like peach. <laughs> 이렇게 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